왕초보 영어회화교실 제7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this is my YouTube channel. 남녀노소 상관없이 영어 공부가 처음이시던 20년, 30년째 하고 계시던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왕초보 영어회화교실을 통해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문장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MREs를 사용해서 기본 문장 형태, 부정문, 질문, 자기소개법 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부하시기에 최대로 적합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리키는 말들 this, that, i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This, That, It 매우 친숙한 단어들인데요 이것, 저것, 그것 이 의미의 차이와 사용 용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것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가까운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이것은 연필이야 이것은 책이야 같이.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저것은 거리가 있는 것들을 말하죠. 저건 칠판이야. 저건 문이야.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거리가 있는 것들에 저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기존 대화에 언급되었던 사물을 가리킬 때 그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새로 나온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아 그거 광고에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에 나왔던 내용을 가리킬 때 또는 이것 저것에 대한 대답을 할때 이거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아 그거 연필 이런 용도들로 사용이 되겠죠 영어 역시 우선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this 는 가까운 것을 표현하고 that 은먼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this is a pencil 이건 연필이야 가까운 제 손에 닿는 거리에 있어서 This를 사용했죠. That is a door. 저것은 문이야.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That을 사용했죠. It은 대화 속에 나왔던 물건을 가리킵니다. I bought a new phone. 내새 전화기를 샀어. It's really nice. 진짜 좋아. 여기서 It은 전 문장에 소개되었던 New phone. 새 전화기가 되는 거죠. 또는 What is this? 때, It's a pencil.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아 그거 연필. 한국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죠. 한국어와 다른 게 전혀 없죠. 이걸로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 그리고 차이점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요. 이것들, 저것들, 그것들 표현할 때 주의하셔야 할게 하나 있는데요. This, 이것, 이것. 세 복수 형태, 여러 개의 형태는 이것들은 these라고 읽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에 있는 이가 가운데 있는 이를 도와줍니다. 마법의 이의 비법으로, 이름 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these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혹시 마법의 이 규칙이 낯설으시면 왕초보 영어교실 6강, 장모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 저것의 복수는 those, 이건 역시 이가 오의 소리를 이름 소리로 바꿔줘서 those 소리가 납니다. 저것들, it, 그것의 복수는 they가 되는데요. 그것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영어회화 교실 2강에서 인칭, 수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 영어에서는 이 수, 단수, 복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동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주인공과 뒤에 나오는 보충설명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인공과 뒤에 나온 보충설명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은 연필이야 라고 한국말은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것들은 연필들이야 라고 해서 이것들이었기 때문에 연필 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This is a pencil. 이것은 연필이야. 이것을 복수로 바꿔줄 때는 These are pencils. this가 이거 들이되면서 these로 바뀌었죠. 이즈 s 라는 비동사가 복수에 맞춰주기 위해서 are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a pencil 연필 한 자루가 연필 들이되면서 pencils로 s가 붙게 되었습니다. 세 단어가 다 바뀌게 된 거죠. 한국어에서는 이것은 연필이야 이것들은 연필이야 이것에 들만 붙이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모든 단어가 다 바뀌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하나, 단수일 때는 is. So this, that, it과는 is를 쓰시고요. 복수일 때, these, those, they. 걔네들은 are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that is an eraser. 저것은 지우개야. 여기서 왜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썼는지는 기억하시죠? 영어회화 교실 5강, 어와 더를 다룰 때 말씀드렸었죠. 이 문장을 복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that을 복수 형태로 those 저어들이될 거고요. 이제 여러 개가 되었으니까 is가 are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an eraser 지우개 하나가 지우개 들이됐으니까 erasers those are erasers 가 되겠죠. it is a new phone 이것을 한번 바꿔볼까요? it이 복수 형태로 they가 되겠죠 is, is도 i s 복수형태로 are이 되겠죠 a new phone 이 복수형태가 되면 new's phones가 되나요? 아니죠 new, 새로운이라는 뜻은 숫자를 셀수 없는 이 phone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한 개만큼 새로운, 두 개만큼 새로운 같이 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new는 그대로 두고 phone에만 s를 붙여서 they are new phones가 됩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은 빨간 펜입니다. 이것, this죠. 하나니까 is를 썼겠죠. 그리고 빨간 펜은 a red pen. this is a red pen. 이것을 이제 복수형태 이것들은 빨간 펜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this를 복수로 these로 바꿨죠. is를 복수로 are로 바꿨죠. a red pen을 red pens로 바꿨죠. 하나일 때와 여러 개일 때뒷 단어의 수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한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것으로만 사용이 되는데요. This와 That은 가끔씩 변형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건 빨강 펜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펜은 빨간색이야 라고도 할수 있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red pen. 이것은 빨간 펜이야 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펜 붙여서 This pen is red. This가 펜을 꾸며주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That jacket is nice. 저 자켓은 멋있어. 여기서의 that은 jacket. 자켓을 꾸며주게 되죠. 그것을 다르게 분리하면, That is a nice jacket. 저거는 멋있는 자켓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this가 명사, 명칭 앞에 오면 그 단어를 직접 꾸며줘서 것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 저로만 쓰이고요. This 다음에 비동사 is나 are이 바로 오면 이것, 저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is은 그렇게 쓰이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펜, 그 jacket 할 때는 이미 배운 단어가 있죠. the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is은 그것으로 대신해 줄 때만 사용됩니다. 복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꽃들은 너무 아름다워. These flowers are beautiful. These가 flowers를 도와줬죠. Those pictures are interesting. 저 그림들은 흥미로워. Those가 pictures를 도와줬죠. This, that, it이 이것저것 그것으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봤을 때는 this와 that이 이, 저 역할도 했고요. This, that, it이 사람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상에서 얼굴을 알지 못하고 목소리도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전화상에서 얼굴을 보지 못할 때는 Who is this? This is Tommy. 비록 거리는 멀리 있지만 1대1의 대화이기 때문에 This를 사용해서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I am Tommy가 아니라 Who is this? This is Tommy. This를 전화통화에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국에서야 인터컴이 있으니까 다 알지만 외국에서는 인터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아요. 누군가가 문을 두들겼을 때 종을 눌렸을 때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모르죠. 그럴 때는 Who is i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it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별을 모르기 때문이죠. 영어에서 사람을 대신할 때 he나 she 성별을 가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성별조차 알수 없기 때문에 Who is it? it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소개를 받을 때 이분은 t o m m 입니다 This is Tommy. This is my teacher.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는 This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기 있는 사람이 궁금할 때 그럴 때는 Who is that?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는 Who라는 단어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저기는 단순히 가리키는 저 사람은 누구야? 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내용을 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This와 That 사람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명사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이것 저것들로도 쓸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대답 어떻게 하시죠? it's ten o'clock 1 0 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질문과 대답 안에 둘다 it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은 몇 시입니까? 그것은 10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여기서 it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지 않고 시간을 말하는데요. 시간을 말할 때는 주어의 빈자리를 그냥 it이 채워주게 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칭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할 때 it is 10 o'clock, 10시야. it은 해석이 되지 않고요. 이외에도 시간 관련된 표현들, 요일, It is Thursday 날짜 It is March 19th 계절 It is Spring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을 말할 때는 it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날씨 It is sunny It is rainy It is cold 이런 표현에도 it을 사용하고요. 거리 가까운 먼 It is far It is close 이런 표현을 할 때도 i 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암 밝고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도 it is dark 어두워 it is bright 밝어 이런 단어들에도 i 슬를 같이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변동성이 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 할 때는 i 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his that it 이세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많은 규칙들을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요 자주 반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반복하면서 과거 표현하기 그리고 미래 표현하기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글보다 영어를 술술 더 쉽게 말하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8강에서 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